비주얼 봐 되게 크다 저 부드러운 거, 참 봐. 오. 진짜 맛있겠다 오 예쁘다, 예뻐요 맛있겠다. 파스타와 스테이크 총 30그릇 먹기 되게 오, 30그릇. 30그릇? 오늘부터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요 이름하여 복불복 찬스 과연 오늘의 찬스는? 작곡가 가수 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난반동 가스만 하고 지 10개도 저는 제가 왜눈으가 왔는지 눈으로 확인해보세요. 잘 먹는다. 아니, 잘아 먹는 입이 아 야무지네. 세 명의 사장님이 훔쳤어요. 네. 자, 관람객으로 돌았어요, 지금. 와, 그게 들어가네. 들어가네, 와. 근데 지금 오지? 딱 뜨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. 자, 이가 찾을게요. 지금요? 안 돼요. 안 돼요.